히말라야유례적 동호회 결성 전문등반 장비 및 3개월 활동 직후 실족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고법 2016나 1365 대법원 2017다 4870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7년경 상인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2013년경 칸첸중가를 등반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네팔, 히말라야 산매, 고산 여러 곳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원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 조항의 명시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차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림의무 사항에는 빙벽 또는 암벽등반, 스쿠버다이빙 등의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방인은 없음이라고 체크하였고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망이에게 이사건 면책약관 조항의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는 이사건 면책약관 조항을 이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쟁점다. 망이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지 여부 망이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문등반을 하였는지 여부 직업 또는 직무로 전문등반을 하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전문등반을 하거나 직업상 맡게 된 임무를 위하여 전문등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이가 2009년경 아이의 교육기술이사로 활동하였고 2005년경, 2007년경, 2011년경,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고산을 수차례 등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이가 직업 또는 직무로 칸첸 중가를 등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 중에 기재에 의하면 망이는 피고비와 함께 광주광역시에서 Y라는 상호로 등산 장비 판매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망이가 직업 또는 직무로 카층중가를 등반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망이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하였는지 을 여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 등반을 함께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를 가입하고 실제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문등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회성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취미활동을 한 것을 동호회의 활동이라고 할수 없고 여러 명이 오랜 기간을 준비하여 함께 해외에서 전문등반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형태의 전문등반을 동호회 활동 목적이라고 한 것이라고 섣부르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I라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 것인지여고 I는 사단법인 Z의 산하단체로서 I는 O의 칸첸중과 등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I가 전문등반이 목적인 동호회라거나 망인 E가 I의 활동 목적으로 칸첸중과를 등반하였다고 할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왕이가 아이라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카첸중과를 등반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제2의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을 한 것인지 여부 왕이가 2009년경 등산 동호회인 제2의 회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제2가 전문 등반이 목적인 동호회라거나 왕이 외에 다른 제2회원이 오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왕이가 제2의 활동 목적으로 칸첸중가를 등반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오라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을 한 것인지 여부. 오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산악인들이 등정해보지 못한 칸첸중가를 등정하였고 그 기회에 2014년 개최하는 N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모여 구성된 사실 O의 구성원 중망이는 J 소속, K는 X 소속, Q는 W 소속으로 서로 다른 산학계 출신인 사실은 위와 같은 바 O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여러 산학계 소속 산학인들이 카첸 중가를 등반하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모여 구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대원들이 칸첸 중과 등반 이후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문 등반을 할 예정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 조항에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망의가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오의 대원으로 참여하여 전문 등반을 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가 호섭될 수 있는지가 명백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이 사건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책약관조항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하므로 망이가 위와 같은 사망사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 사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